어, 그러네요. 기회가 전기이고, 우리가 중기. 음. <목소리도> 안녕하세요. 건강한 승용소 구독자 여러분, 꼴찌에서 두달 만에 일등한 비법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매일 매일 수업 영상과 정보 영상을 올리고 있습니다. 아직 구독 클릭을 하지 않으신 분들은.